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오늘은 인간 육체 보혜사의 만행 종교사기수법 공개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단 사입이 교주들 그리고 육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 보혜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같이 고림도 전서 2장 10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림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림도 전서 2장 1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읽어드리냐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그리고 많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라고 하는데, 정말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증거를 해봐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통달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다. 너는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말씀이 다르냐 말은 성령을 받았다고 라 하지만 가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대학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에 성령이 있느냐 그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 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는데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성경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조들과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성경의 단어 절만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단어 성명과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통달이라는 이 단어만 끄집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성경 근거 구절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근거 구절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에 앞쪽 뒤쪽 문맥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들의 사기 수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육체보혜사, 인간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사기이고 거짓말이라는 것 종교 사기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입니다. 이것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정말 성령 받았냐? 목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 구절이 해석이 성경구절의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천지에는 육체보혜사 성경을 받아 먹고 성경을 통달한 약속의 목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이것들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는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피 흘려 죽으시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그 고백의 사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죄인인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그첫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 처음 회심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고백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그때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그 사건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보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5장 26절 16장 7절 거기에 보면 진리의 성령 곧 그가 그가 그를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과 보혜사는 영적 존재인 성령 그리고 육적 존재인 인간 육체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 성령은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한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깨달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는 명칭으로 파라크레토스 품뉴마 소울 스프릿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성령을 단한 번도 피조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전서 2장의 기록, 2장 10절에 기록된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육체 보혜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2장 5절,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해 놓으신. 전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예수님의 죽음은 타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실 수 있고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못 박히고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고 죽였다. 이건 눈에 보이는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 아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에 그때 그 사건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사과, 그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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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 교주들이 인간 육체 보혜사들이 책받아 먹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앞뒤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인간 보혜사, 육체 보혜사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통달했다고 할때 신천지 역시도 고린도전서 2장 이 10절, 이 10절의 뒷부분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2장 10절만 읽지 말고 2장 전체를 읽고 특히 2장 11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나 자신을, 나의 영혼내 자신의 생각을 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삼위 일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 사립이 특히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소속된 이 피조물 영들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악성신, 악신, 성신에 소속된 성령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10절뿐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성령 통달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자신들이 육체보혜사다 인간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보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서 2장 1절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육체 보혜사다, 인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자기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몸에 임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를 파라크레토스라고 적어져 있고 그 대언자를 주석해놓은 해석해놓은 곳에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육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이시를 비롯한 이 인간보혜사 육체보혜사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진리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신들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이 사상에는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이 육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사도 요한의 육체가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바로 자기에게 이만희 교주 육체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성경 근거구절을 요한복음 14장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라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니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기에 너희는 신천지 신도들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보내는 그 보혜사는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 나오는데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은 두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입니다. 진리의 성령 곧 그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그가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당 사입이 교주들 육체보혜사 인간보혜사가 주장하는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이 각각 다른 존재로 영적인 진리의 성령 이 천사가 육체인 교주 몸 안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한 존재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성령은 퓨누마, 그리고 파라크레토스, 스피릿, 소울. 이 성령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경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이치에 맞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근본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도 지점의 예수님과 구별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지점의 지식과 지혜와 이 이해력과 그 다음에 슬픔과 아픔 이 고통을 감정을 느끼시고 성경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끝부분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 관련 근거 구절들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과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성경 에 기록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이 동영상 끝부분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성경 근거 구절을 확인해서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영적 존재 성령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그 성령, 피조물, 천사는 천사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신천지 인간부회사 책을 받아먹고 성경을 통달했다는 이 이만희 씨는 성경에 거룩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거룩한 이걸 성자로 거룩한 성자를 쓰고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세계의 피조물을 악명을 제외한 영적세계의 피조물을 성령으로 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1장에 기록된 그 천사가 진리의 성령이고 그 천사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엔겔로스 엔젤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피조물 영적 피조물 이 성령 천사들이 인간들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천사는 인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종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영적 존재 천사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 주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과 이단 사이이 육체보혜사 인간보혜사들이 주장하는 피조물 성령과는 전혀 다르고 성경에는 단한 번도 이 천사를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를 굳이 한자로 풀어서 우리가 읽는다면 천사는 한자이기 때문에 성천사 라고 칭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깊은 것까지 안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인간 육체보혜사의 만행, 그리고 종교 사기수법 공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 육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육체 보혜사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사기수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과 일반 성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육체를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운데 이 아담을 선택해서 시대별 목자, 약속의 목자로 세웠는데 이 아담이 배도에서 멸망하고 다른 약속의 목자, 구원자, 노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역시 배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호수와 유재열 예수님까지도 약속의 목자로 세웠지만 배도함으로 멸망당했다는 라 것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이단 사입이 이들의 뒤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도 멸망 구원 시대별 약속의 목자 교리에서 예수님을 인간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지 볼수 없도록 우리 인간의 구원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자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만들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영과 인간이 한몸이 되어서 살려고 하셨는데 선택한 목자들마다 배도를 해서 계속해서 멸망시켰다는 것이 이단 사역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의 구원 신인합일, 육계보좌, 영계보좌 구성, 그리고 영계, 육, 영원, 육체, 영계영육합일체, 천지창조, 신인합일, 육체영생 교리가 신천지의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은 이만시우육체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내생물, 네 피조물 내생물 네 여기에 천사들, 영적 존재, 일반 성령들은 내생물은 네 신천지 정국 내네 회장단의 육체 안에 그리고 칠 교육장 그몸 안에는 일곱 영에 일곱 영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열두 사도의 영은 열두 지파장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이십사 장로들의 영은 이십사 장로들의 육체 안에 그리고 죽은 순교자의 영들은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천천만만 천사들의 영들은 흰 옷을 입은 흰우리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이 차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들어오는 이 신도들이, 신도들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론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이 성령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성경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피조물 천사들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성경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그들의 이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성령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9절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8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9절 11절 13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한 성령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누바보금 11장 30절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도 보시면 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너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많이 받아야지 많이 구원 받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은 한 분이신데 다수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은 이 피조물, 천사들 다수의 피조물의 영이 다수의 인간들에게 임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겠다는, 한 몸을 이루고, 죽은 순교자의 영, 내, 나의 영이 아닌 다른 자들의 영이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론, 성령, 육체보혜사, 성령보혜사, 신천지의 친인 합일체, 영육 합일체 구원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리에 죽은 영혼이 내몸 안에 들어와서 한몸을 이루고 산다. 접신 빈, 의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셔서 내몸 안에 예수님의 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고 성 영도 들어오고 죽은 자리에 영도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도 들어오고 신천지 이만이씨 육체보혜사의 주장대로라면 내몸 안에 나의 영도 있고 순교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혼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고 최소 네명이이한 몸에 함께한다는데 이건 정신분열입니다.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완전히 인격을 무시한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탄은 악령은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녀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나의 의사를 성령 하나님은 묻습니다. 마귀 사탄처럼 그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 성경은 한 하나님이 다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 근거 구절은 로마서 8장 9절, 민수기 11장 28, 29절, 고린도 전서 12장 9절 11,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5장 30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은영이라는 자매에게 아직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신천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꼭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신천지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괴롭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믿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영혼만 구원 받았냐고 라 하니까 아직 자신의 육체는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가 주장한 그 요한 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상이 계속 변화되는 것,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신천지인들은 영원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천지에 남아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육체도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 영생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계속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영혼은 부활하셨는데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였다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은 영과,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는 척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논쟁을 하게 되면 변형체라는 말로 바꿔서 논쟁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에 게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보아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도 부활하시고 육체도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구원 따로 육체구원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주장은 거짓된 잘못된 사탄의 규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